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오른쪽 겨드랑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어 우리가 이제 레슨을 많이 하다보면서 느끼는 건데 오른쪽 겨드랑이를 좀 타이트하게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물론 그 이야기는 절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오른쪽 겨드랑이가 꼭 붙어있어야만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레슨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백스윙을 갈때이 오른쪽 겨드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내가 셋업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 겨드랑이 앞쪽 부분이 팔과 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백스윙을 올라가거나 혹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백스윙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올라가기 위한 백스윙 때 플라잉 엘보가 나오지 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은 꼭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백스윙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갈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겨드랑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클럽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이는 걸로 이제 헤드커버를 끼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잘못하고 계신 실수 중에 하나가 헤드커버를 이렇게 뒤쪽에 끼 껴놓고 이렇게 백스윙 올라가는 연습을 많이들 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헤드커버가 없을 때는 이렇게 뒤쪽 부분을 땡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이 이렇게 땡겨지면서 백스윙으로 올라가게 돼요 물론 이렇게 백스윙 때 팔이 이렇게 들리는 플라잉 일보호도 잘못된 거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뒤로 땡기는 백스윙은 오히려 플라잉 일보보다더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다운스윙을 할때 플라잉, 플라잉 일보가 나오면서 팔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치는 거는 물론 좋은 스윙은 아니에요 좋은 스윙도 아니고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결과도 덮어치는 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지금도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약간의 드롭볼이 걸렸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겨드랑이로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겨드랑이 뒤쪽 부분을 헤드커버 끼고 연습하듯이 이렇게 뒤로 땡기면서 백스윙을 가게 되면은 지금 본 것처럼 오히려 더 이상한 다운스윙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겨드랑이를 붙이는 내용인데 오히려 다운스윙에 방해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될 겨드랑이를 억지로 붙이려다가 실수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드랑이를 붙일 때는 어떻게 붙여야 되냐? 이 앞쪽 부분을 붙여줘야 돼요. 여기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 부분으로 끼워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이 컴팩트해지면서 양손의 위치가 몸 바로 앞에 위치한 상태에서 바로 떨어뜨리면서 공을 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겨드랑이는 이렇게 붙이면 돼요 왜? 내가 좀더 컴팩트한 스윙을 하기 위해 좀더 정확한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타이트한 스윙 그런 스윙을 위해서라면 겨드랑이를 붙이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스윙 아크를 조금 크게 가져가고 좀더 채를 휘두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클럽이 휘둘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겨드랑이가 타이트하게 붙여진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크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겨드랑이가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원시원한 휘두른 스윙을 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라 거예요. 겨드랑이를 쪼이지 않아야 스윙은 더 쉬워져요.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시원해지고 겨드랑이를 조이면은 스윙은 타이트해져요 컴팩트해지고요 컨택이 좋아져요 다만 휘두르는 느낌은 훨씬 더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볼 수는 있겠죠 컨택은 물론 저,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윙이 좀 시원시원하게 휘두르는 스윙이다 내가 원하는 스윙이 좀더먼 거리를 보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스윙이 좀더 자연스럽게 뭐 스윙을 휘두르는 부드러운 스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라은 굳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이지 마시고 클럽이 지나가게 자연스럽게 냅둬주면서 백스윙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겨드랑이가 떨어지면서 플라잉 을보가 아닌 팔꿈치가 이렇게 모이면서 자연스러운 백스윙을 만들게 되면서 훨씬 더 하이탑에 높은 스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클럽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스윙 스피드도 훨씬 더 쉽게 발생을 하게 되고 더 강한 힘으로 공을 칠수 있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스윙이 좀더 컴팩트하게 좀더 타이트하게 좀더 안정적으로 컨택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은 오른쪽 겨드랑이 앞쪽 부분을 붙여주시면서 타이트하게 컴팩트하게 몸과 함께 최대한 일체감을 살리시면서 스윙을 하기에는 오른쪽 겨드랑이를 지금처럼 붙여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스윙을 하실 때는 항상 무조건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여놓는게 정답이 아니라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여놓는 거는 정확한 컨택, 컴팩트한 스윙을 위한 수단, 방법일 뿐이지 무조건 그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 오른쪽 겨드랑이가 떨어져도 충분히 공을 칠수 있다는 거 오른쪽 겨드랑이가 떨어져야 훨씬 더 시원한 스윙, 자연스러운 스윙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고 을 연습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전보다 휘두르기가 편해질 것이고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이더라도 헤드커버를 뒤쪽이 아닌 앞쪽에 껴고 오른쪽 겨드랑이를 타이트하게 만들고 스윙을 연습을 해주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 컴팩트한 정확한 컨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오른쪽 겨드랑이를 벌리고도 해봤다가 떨어뜨리고도 해봤다가 붙이고도 해봤다가 앞쪽 부분을 붙이고 뒤쪽 부분을 붙이고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공이 나가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스윙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다운스윙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스윙 방법을 찾아가시면 훨씬 더 쉽게 공을 칠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오른쪽 겨드랑이에꼭 붙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른쪽 겨드랑이에 뒤쪽을 붙일 거면 차라리 안 붙이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